이 세트 때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가서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보는데 TF블레이드 시에 이제 <웃음> 지금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이렐리 로망이 있거든요. 약간 챔피언만 하나씩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하려다가 약간 한 걸음 더 가서 망해버린 게 많아서 그런 게좀 아쉬웠죠 아 일단 저가 이제 오늘 일단 다름이 아니라 오늘 킹존 잡았잖아요. 좀 그게 너무 좋아요. 4연승도 4연승인데 4는 전속도 밀리고 오늘 솔직히 오면서 약간 어킹존좀 벽같이 벽 약간 킹존뭐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그거를 약간 넘은 거 같아서 어,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니까 약간 이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확실히 저번 시즌보다 잘해진 건 맞는데 오늘 이긴 건 솔직히 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솔직히 저 약간 마지막 세트도 약간 그런 슈퍼 허수 슈퍼 플레이가 없었으면은 즉그 무난히 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리고 허수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약간 그때 확실히 제가 뭔가 좀 확실하게 캐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주지 못해가지고 좀 허수한테 짐을 준게 아닌가. 어쨌든 그냥 오늘 이긴건 약간 운인 것 같고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이 세트 때는 제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보는데 TF 블레이드 씨의 이제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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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는 탑다이브 갔을 때 일단 망했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근데 그 와중에 그라가스 궁이 좀그 그라 스키샤이좀잘안 들어가가지고 어 이거 가면 될려나는데 딱 갔는데 산재 이미 다섯 명다 뭉쳐있는 거에서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가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허수가 딱 영웅성장 해가지고 약간 피지컬로 잡아먹은 느낌? 코는 약간 절망적이었어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미드 쪽에 산대방이 계속 푸쉬하고 돌아다니는 주둔권이 있어서 일단 사이드에서 그걸 좀잘 넘, 받아 넘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콜을 했고 타워 있는 과정에서는 타워를 약간 우리가 쟤네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냥 교환하는 식으로 가자 약간 이런 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좀 젠지 경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첫 세트를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할때 멘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다음 경기에 좀 영향 주지 않도록 한게 제일 큰것 같고요. 그리고 좀 게임을 할때 저희가 뭔가 좀 무기력하게 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자 저도 되니까 뭐라도 하자 약간 이런 이런 마인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트 약간 뭐라도 하자 해보자 했는데 다 망해서 약간 역작이 부작용 <웃음> 저저 과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앞섰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르르 메탈을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약간 사이드도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가기 싫은데 저희 팀원들은 또그니데 우르르, 그러니까 우르르 메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좀 좋아해서 저는 싫은데 팀원들은 좋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서부로 오긴 했는데 솔직히 좀 운으로 이긴 게없잖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확실히 잘하는 면도 있는데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아직 노력, 노력을 많이 하고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좀 포를 오긴 했는데 유지할 수 있는 잘 모르는 느낌? 아직까지는 좀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기인형 기인형 님. 이제 기인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라서 아프리카전에는 이제 좀 긴장을 빡세게 하고 잘해서 저희 팀만 잘하니까 팀도 잘하니까 이제 또 아프리카 잡으면기세 완전 좋게 이어 나가니까 꼭 잡고 싶어요.